그럼 저 안에 악마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 좋았어!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다! 먼저... 오! 찾았다! 오! 어! 여기 있다! 찾았다! 안녕! 난 앞으로 해적왕이 될톰피 지금부터 나는 악마의 열매를 찾으러 모 몸을 떠난다! 그 전에 어떤 걸 담아 놓으셨는지 한번 열어볼까 우와 타이어 번드꿈 우와 석궁 우와 보트도 주셨다 뭐 이런 거까지 다 주시나 자 지금부터 출발해볼까 바다야내가간다닷바닷바닷바닷바닷바아바아바닷바닷바닷바닷바닷바닷의닷바닷바닷 응. 저 안에 저 해군들이 있구만. 아 어, 맞아. 그럼 저 안에 악마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 좋았어.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음, 난 최고의 해적왕이될 거야. 야, 해적왕이야. 오, 너무 많은데. 안 되겠어. 샤먼 들고. 넘어. 야. 하하, 어떤가, 어떤. 벌써 내가 해적이 된 기분인걸? 오, 여기 비밀 통로가 있었군. 아, 아,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아이아 아우! 또 뭐야? 얘 뭐야? 저리다. 저리와자자자자자아닌데 여기다. 제발 열매야. 열매야. 부탁한다. 아까 그 배들 중에 분명히 악마 열매 있을 거야 빰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 잠깐만! 여기까지 보던 배와 다른데 오! 저거 봐봐! 해군 대령이 있어! 드디어 찾은 거 같아! 그렇지 아까는 해군 들만 있었는데 지금 대령이 지키고 있다는 건 분명히 여기에 열매가 있다는 게 확실해 여기, 어디서 갔지? 한이래 오! 우와! 우와! 우와! 분명히 마이다열 어? 어? 어? 아, 어딨어 악마 7시 6분. 을 찾을 수 있을 거야. 7시 6분. 7시 6분. 제발! 6분. 제발! 6분. 7시 6분. 7시 6분. 7시 6분. 7분 7시 6분. 7시 6분. 가시 6분. 7시 6분. 7시 6분. 7 넌 뭔데 네벨에 타고 있냐 니들 너.. 어떻게 해 하나 다 너도 안 내려? 얘도 뜬다 제발 제발 키 어? 오! 여기 또 찾았다! 우와! 키, 키, 키. 자 지금 정면에 해보자면 내가 어 골드박스 그 다음에 지박스우독박스다 구했어 키만 없을 뿐이잖아 안 되겠어 더 이상 배에는 없는 거 같고 육지로 가자 마을로 가서 찾아야겠어 아까 분명히 마을에 해군들이 깔려 있었어 오케이 저 마을에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오 심상치 않아 요 마을? 오 어? 저왜 해군들이 지키고 있지? 저로 가면 주유! 주 오! 여기 서 여기 상자가 있어! 설마 여기? 여기? 그냥 일반 집같은데 어? 저기 뭐지? 잠깐 어? 뭐야? 어? 대령이다! 여기다! 덤빼라! 게롱 타이밍 이야 대령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여기 키가 있다는 거야 어? 상자도 아까보다 커! 여기 있다 어? 자.. 어디다 일일까? 여기 있나? 어? 야 여기 2층으로 돼 있네? 잠깐만 왜이 높은 곳에 이게 상자가 있을까? 오 신기한데? 우와 열쇠다 열쇠다 열쇠 <웃음> 자 드디어 첫 번째 첫 번째 악마의 열매를 열어보겠어 뭐냐 됐다 저희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아씨 죄송합니다 아 깨워서 어? 이 아저씨 어디 가셨지? 어? 뭐야 이거? 방어망이 생겼네? 이건 좀 하곤 별론인것 같다 두 번째! 아이언박스에는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지! 자... 먹자! 오케이 됐다 어? 야 토끼야 미안한데 잠깐만 서주라 나 지금 뭐좀쓸게 있어서 미안해? 뭐지 이건 또? 3번 삼번 4번 오! 5번 오 빨라졌어! 우와 5번 엄청 빨라졌어! 오 4번도 엄청 센능요삼 번은 아까 보고 나가는 것 같은데? 저기 도깨 어디냐 동기야 잠깐 미안해 한번 해볼게 오, 오, no. <웃음> 미안해 근데 너무 재밌다 아 저기 있다 뚝뚝와 그냥 내 맛이 이야 너 물속에서는 물속에서는 아이템을 사용할 수가 없어 아 잠깐만 다 죽은 건가? 나 죽은 야 어쨌든 아이언박스 능력도 확인했고 너무 기대된다 골드박스야 너희 능력은 뭔지 보여줘 자, 먹자 야미야미 됐어 능력 한번 써볼까? 일 번. 와, 벌써부터 뭔가 어둠 어둠하지 않아? <웃음> 자, 이번 뭐냐? 이 번. 와, 공간을 만드는구나. 자, 삼번 능력이 뭔지 볼까? 오, 전뭐야사 번. 우와, 블랙홀에 빠졌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구만. <웃음> 아하하하. 나 토끼 미안해. 오번 능력 좀 사용할게. 오 번. 와이 안에 갇혀 버렸어. 어둠에 갇혀 버렸어. 어마어마한 능력이구만. 자이 정도면 나는 해정왕이 될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제 높평은 나를 조심해야 될 거야. 나는 정말로 진정 해정왕이 됐으니까. 난 이제 해정왕이다. 하하하하하. 바로 출발 가자.